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바낙스에서 낚시 테클박스를 출시하셨어요 우측에 있는 게 메이오 테클박스 7,000번 그리고 맨 좌측에 있는 게 메이오 테클박스 5,000번입니다 바낙스에서 타겟팅한 건 5,000번에 준하게 이렇게 사이즈를 제작하신 것 같습니다 옆면 비교를 하시면 맨 왼쪽 게 메이오 5,000번 중간 게 바낙스 신형 그리고 오른쪽이 7,000번 정도 됩니다 수납 공간은 윗부분이 칸막이가 돼 있네요 길쭉하게도 할수 있고 이 길이가 대략 10cm 정도 그 정도 될것 같은데 뚜껑 부분에는 소품 정도 넣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네요 여는 방법은 이 부분을 누르시고 당기시는 겁니다 락을 걸으려고 버튼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적응되면 금방이시겠지만 편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개봉을 하시는 겁니다 소품 담을 수 있는 트레이가 있고 어깨고리할수 있는 멜빵끈이 있네요 새의 공간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작은 테클박스로 많은 용량을 지니시고 가시려면 테트리스를 잘 하셔야 되고요 차곡차곡차곡차곡 이 녀석은 넣는 고리가 있습니다 저는 쓰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수납공간은 손잡이가 두 개가 있어요 탈착 기능이 있긴 합니다 두 개는 번거로워 하나를 튼튼하게 만드셔서 양쪽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옆으로 보시면 홈이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하시고 슬쩍 반대 방향도 똑같습니다 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홈 방향 보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쪽 집어넣으시고 탈부착은 굉장히 쉬우시죠? 이러면 가벼운 거 들고 다니실 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전반적인 모양새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양문 개폐식이고 아 이게 뚜껑이 떼집니다 이렇게 자, 이 녀석은 메이오 7000번 돌문어 갔다 온그 녀석입니다 장갑 소품 핀도레라든지 이걸 꼭 따로 지니고 다닙니다 노안 돋보기입니다 장갑 넣고 마스크 애기 훅 교정기 포셉 멀미약부터 각종 약 자, 소품 헤드랜턴 참 자유시간 이 녀석이 들어가고 어어어 애기 태클 박스 이렇게는 안 되네 이게 이 녀석 이렇게 들어가고 리리두대 들어가고 추 축광 추통하고 이 녀석은 그냥 일반 10호, 20호, 30호 추야 요건 조금 안 들어가는데 시넥스 조금이 얘기 이 녀석들도 좀 갖고 다니니까 추통은 대부분 두개 정도 들고 다닙니다 손다클 수건은 필수죠? 자 테트리스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여기 파티션이 필요 없다니까 들어갔죠 이게 뚜껑이 닫히질 않잖아요 이제 뚜껑 부분에 넣을 수 있는 건 넣어봐야지 어? 자유 시간 안 들어가네? 파티션을 빼버리고 자유시간 하나 집어넣고 헤드랜턴도 어 헤드랜턴 들어가네요 파티션을 빼버리고 얘는 어, 이쪽에 들어가죠 소품 소품 장갑을 적시 소품통을 활용하면 웬만큼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터 어, 밑에다 놓고 옮겨지긴 충분히 옮겨지는데 저는 좀 무거운 편이거든 애기 무게도 있지만은 추우를좀 많이 갖고 다니는 녀석이라서 이 정도 무게면 한 개가 부족하면 해제를 해서 두 개로 두 개를 갖고 다니면 간편하실 것 같습니다 뚜껑은 튼튼해는 보여요 성인 남성도 앉을 수 있다 그러셨는데 제 몸무게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를 풀쩍 뛰어갖고 확 부숴버리겠다 이 느낌으로 한번 앉아볼까요? 제 제품이니까 그럴 순 없고 제가 또쓸 거니까 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나오나요? 옆에서 아 이거 하, 더러운 몸매 더 자세하게 나오게 생겼네 앙성은 이 정도면 뭐,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복근이 약하니까 다리 떼고 오래지지도 못하겠네 어? 금각인 이 사람이. 자,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